여 이순재입니다. 마음을 전합시다.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. 공익 광고 협의회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.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안전 파트너 대한 산업 안전 협회에서 자정을 알려 드립니다.